가이딩나이트 진짜 개빡치네? 누구? 가이딩나이트걔는왜 매번 우리가 공들인 거다 망치냐? 그 새끼 지금 높다고 텃세부릴 때부터 알아봤어 어제도 다 잡은 인간 가이딩이달알려줘쌩쌩망치치고개 같은 거 i 분명 인간한테 i 돈 받았을 걸쿠 t 가 i 뽕비 n g l i 생긴 것도 i d i n g l i g 야 야... 가 i d 그 새삐 그거 돈 없어서 뒷돈 받는 거야 그지 깽깽이 시키 아니, 잠깐만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? 아니 뒤에 크크크이 <웃음> 새끼 왜 쫄아 뒤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Hello there. 너네 세 마리 따라와 아, 시오비읍전 아니에요 진짜 피규어랑 엠부시 중에 솔직히 누가 더 세냐? 어? 어? <웃음>